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6월 22일 날제 채널에 올렸던 영상 중에 베트남 저가 투어 상품의 실태를 살펴보자 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이드법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위의 영상에서 사기꾼이니 뭐냐 하며 과하게 비하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영상이니 이점 참고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댓글을 보니 실제로 그 을사조약과 같은 구조의 가장 윗단계는 저가 투어 상품을 판매하는 한국 여행사인데 그 구조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집은 가이드라고 비교를 해보고 여행객은 손님, 그리고 그 중국집에 손님을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권력자는 국내 일부 여행사입니다. 그 권력자가 없다면 중국집에는 손님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권력자는 중국집에 손님을 한 명씩 보내줄 때마다 3,000원을 중국집으로부터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홍보를 합니다. 이 중국집은 짜장면이 단돈 500원이다 라고요. 그러면 중국집 사장 입장에서는 권력자에게 하소연을 하죠. 권력자님 짜장면 500원에 팔면 저희는 미치고 파는 장사가 되는데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권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짜장면만 500원에 팔고 탕수육, 양장피 같은 그런 요리를 팔아서 수익을 내면 되잖아. 그리고 손님들은 영업과 홍보를 하는 권력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짜장면이 5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호객님. 특가로 나온 짜장면이에요. 와 정말 싸다. 그리고 손님들은 중국집에 입장을 하죠. 그러자 짜장면을 먹으러 왔는데 중국집 사장은 자꾸 탕수육을 권합니다 그런데 그 탕수육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손님들이 망설이자 손님. 이 탕수육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영양만점에 관절염과 노화망제에 탁월하고 그래도 다른 집에 비해 너무 비싸요 아 그런 싸구려 탕수육과는 성분이 다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라고 하며 결국 탕수육을 판매하게 되죠 추후손님은 인터넷에 그 중국집이 너무 탕수육을 권한다 짜장면이 나오는데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때까지 배고픈데 참을 수 없이 그냥 대기타야 하는 것을 이용해서 탕수육을 먹게 하는 것 같다 라고 올립니다 그러자 중국집 사장은 그 글을 보고 짜장면을 처음부터 500원에 먹으려고 한게 잘못 아니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중국집이 웬 말이냐 라고 댓글을 씁니다.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 영상에 수많은 현직과 전직 가이드분들 그리고 저가 투어 상품을 옹호하는 분들의 의견과 투어 상품을 이용하여 피해를 본 여행객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그 댓글들 중에 대립되는 댓글들만 모아서 하나하나 읽어보며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가이드분들 입장에서는 여행객들의 댓글이 과장이다,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행객분들 입장에서 볼때 가이드분들의 댓글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이거는 그냥 둘이 퉁치고 넘어가기로 하죠. 비싼 거 가세요. 싼 것만 찾지 마시고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이랑 각종 신문과 TV에서 500원의 짜장면을 판다고 광고가 계속 뜨는데 그것에안 속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행은 가고 싶은데 자유여행 가자니 비싸고 저가 패키지 찾아서 여행 오는 거지 비싸게 돈준 사람들은 인성부터 다르고 저가로 온 사람들은 하나하나 따지지 없는 놈들이 더해 싸게 판다고 광고해서 막상 사 먹으러 갔더니 비싼 거 사라고 하네요 다 필요 없고 패키지 욕하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 자유여행으로 다니세요 자유여행으로 가보면 패키지 좋은 거 보고 자유여행 안 가시는 분들 파다합니다. 식사 때마다 식당 찾아다녀 택시비, 자질구리하게 들어가는 티켓값 뭐 이런 거다 생각하면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은 돈이 많이 드는구나 다들 생각합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60, 70대 분들이거나 해외여행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라면 패키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20대 혹은 본인이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여행으로 도전하셔서 스스로 부딪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영상 만드신 분부터 욕 하시는 분들 댓글 보니 참 어이가 없네요. 기사 정보 토대로 만드셨다 하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셨나요? 댓글에 욕 하시는 분들 자유여행 손님 관련 현지 랜드사 운영하세요? 로컬들 번짬에 현지 화폐 작은 액수까지. 여행업 종사자 아님 알수 없는 단어들을 알고 계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썼습니다. 이분은 제가 너무 뼈를 때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여행업을 뿌리 뽑을 수는 없고 이런 부조리를 하나하나 알리다 보면 점점 부조리한 세상이 변화하는데 미약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약회사 약품 원가를 아시나요 약국 가서 원가를 아니까 약을 원가로 달라고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회사 약품 원가는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원가로 주지도 않죠 이분은 일부 그좀 바가지 씌우는 가이드 분들이 200에서 300불에 파는 논의하고 그리고 한 600불 정도에 파는 치명을 예로 든것 같은데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그 논의를 현지인들이나 베트남에 사는 교민들이 그 가격에 사는지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제품 사진을 제 메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논의를 여행객들한테만 한정 판매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300불을 주고서라도 먹고 싶네요. 저가 상품을 안하면 되죠. 돈도 없으면서 해외여행을 하려는 건 크크크. 맞습니다. 돈 없으면 해외여행 안가면 됩니다. 그런데 돈만 타고 소비자가 만원짜리를 30만원에 사야될까요? 이재용 회장은 추파축수도 10만원에 사먹어야겠네요 맞는 거 틀리는 거를 떠나 어떤 부분을 정확히 어필하고 싶으신 건가요? 바가지를 씌운다? 그렇다면 현재에서 물건을 만들고 샵을 운영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생산금에 월세에 직원 채용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상품에는 마진이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하여튼 정보 전달을 이렇게 하니 어딜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우를 못 받지 본인이 면봉이라도 하나 만들어 팔아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롯데마트나 정가의 특산품을 파는 가게는 월세랑 직원 채용비용이 공짜인가 보네요. 상품 마진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양심의 손을 얹고 님들이 파는 특산품이 현지인인 베트남 사람들이나 교민들이 살 때와 여행객이 살 때랑 같은 가격인가요? 베트남 사람들이 바가지 씌우다가 얼렸을 때 외국인인 니들은 돈 많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여행객은 돈 많잖아 라고 합리화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돈 주고 간다고 생각해야지 공짜 심리가 싸구려 패키지 양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욕하지 말고 비싼 거 가세요. 싸게 판다고 인터넷이랑 신문에서 광고해가지고 먹으러 갔더니 탕수육으로 바가지 써서 한마디 하니까 공짜 심리라... 아... 어, 전잘 모르겠네요. 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에서까지 욕하시면서 패키지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값 주고 가기는 돈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표정으로 투어 다니고 가이드 마이너스인 거 알면서 왜 투덜거릴까요? 제값 주고 다니세요. 역겹습니다. 돈 없으면 집구석에 있든지 가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로남불은 1등이야. 욕할 거다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건다 하려고 하지 참. 대충 가이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거나 현직 혹은 전직 가이드분들의 댓글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저가 투어에 피해를 봤다는 네티즌들의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도 가이드가 사기치니까 저가로 가는 것은 아닐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사기당하니 싼게 낫잖아요. 패키지 중에 가격이 좀 나가는 패키지 투어를 말씀하셨나 보네요. 그렇게 가도 쇼핑이랑 옵션 투어는 똑같으니까 차라리 싼감 내고 시작하는 게 낫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낭 바구니 배 원가 티켓 3만동, 2인당 12만동이죠? 3만동에 2인이면 6만동 아닌가? 뭐 아무튼 이거 보통 인당 25에서 40불까지 받고 유람선 10에서 12만동, 이건 20불 마사지 2시간 20에서 22만동, 이건 40불 너무하긴 한 거죠. 그래도 이해는 합니다. 수익구조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 그리고 패키지 가서 다들 그 정도는 알고도 쓰고 옵니다. 그런데 정작 입으로 들어가는 논이나 치명 등은 어쩌려고 그립하시는 건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된 지도 모르는 제품들을 만병통치약인 듯 건강을 미끼로 비싼 값에 파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어 투어샵에서 판매 중인 논이나 치명 중 한국에 정식으로 통관 가능한 제품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하냐고요? 제가 정식 수입 진행했거든요. 중금속에 대장균, 농약성분에 통관금지, 약품까지 간단히 말씀드려 드시면 안 되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당장에이게에 눈이 멀어 파시는 행위는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판매할 때이 제품을 먹어야만 할 것처럼 속이는데요. 공곰이 생각해보세요. 어떤 제품도 의약품 인증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설명하는 만큼 그렇게 몸에 좋으면 왜 한국에 정식 수입 안 할까요? 제발 먹는 걸로 장난질 치지 맙시다. 맞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질 치지 맙시다. 패키지, 가격, 시간, 관광, 그 어느 것도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고 적당함. 하지만 실제로 옵션 투어와 패키지 쇼핑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답이 없음. 그러나 자유여행으로 와서 옵션 투어와 같은 관광을 하러 갔을 때 소요되는 교통비, 시간, 안내 서비스 등을 고려했을 때를 생각하면 조금 더 페이하더라도 적당케 즐길만함. 패키지 쇼핑만 안 하면 됨. 주머니 사정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지 않은 해외로 나가는 게 두려운 중년 이상의 손님들이 가면 비슷한 연배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재미가 있음. 패키지 쇼핑 가격 내리고 여행사 구조가 바뀌어 중간 착취를 줄이고 가이드들이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개편되면 손님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될 뿐만 아니라 옵션 투어도 많이 할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임. 그런데 절대 안 바뀔 거니까 그냥 기분 좋은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0배는 튕굽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쇼핑 투어에서는 물건을 잘안 사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만 해외 가서 보편적으로 바다 쪽으로 가는 게 다수일 겁니다. 거기서 스쿠버, 보트, 낙하산 등등 이러한 종목들은 최소 10배는 튕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지 자유여행 갔다가 깜짝 놀랬었던 기억이 해외 청 가시는 분들은 가이드 상품, 즉 패키지로 갈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그 뻥튀기 가격인데도 한국 사람이 보았을 땐 비싸다는 가격은 아니고 평균적인 가격 정도? 한국에서 했을 시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사람은 저처럼 자유여행이 답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좋아져서 조금만 신경 써서 검색하고 일정 자면 가능합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유여행으로 중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 태국, 5개국을 다녔어요. 전혀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옵션 투어 가격이 기본적으로 10배는 바가지 씌운다는 의견도 있네요. 갑자기 그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가이드들이 자주 하는 멘트. 그래도 한국보다는 싸죠? 라는 가이드 아재들 누가 백들 머리에 총이나 칼을 대고 계약을 맺으라는 것도 아니고 부당한 계약을 여행사하고 맺은 것도 당신들 그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놓고 관광객들 통수를 치고 을하는 것도 당신들임 백들이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 당연히 여행사의 부당한 계약도 할 사람이 없어지니 차츰 줄어들거나 없어질 텐데 대체 왜 같은 계약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지 갈 데가 없어서? 고종왕제처럼 강제로 일사조약을 맺은 시세도 아니고 부당계약을 여행사하고 맺은 것도 사실 스스로 선택한 일이 맞긴 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비싼 거 가라고 하시는 일부 가이드분들께서는 이러한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해외여행 가실 때 비싼 것을 가시면 되고요. 가성비를 좋아하시는 서민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숙지하셨다가 본인이 원하는 여행을 선택하여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